9월 26일에 방송된 일일 드라마 황금가면 91회에서는 홍진아가 강동아를 집으로 불러 속임수로 약을 먹이고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게 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홍선태는 차화영이 약을 바꿔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분노했는데요. 홍선태는 차화영에게 내 지난 세월을 앗아간 게 공황장애가 아니었다. 차화영 당신이었다 라고 말했고 차화영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때 유수연과 홍진우가 등장했습니다. 유수연은 성분 조회 내용이다 라며 홍선태에게 성분표를 건넸 습니다. 차화영은 아니다. 내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 유수연이 날 모함하는 거다 모르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수연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라. 박원장님이 직접 처방한 약인데 제가 어떻게 모함을 하냐 박원장님 이 회장님 사람인걸 여기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냐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엄마 수술 당일날 담당 의사가 병원장님이었던 박원장님의 지시를 받고 수술을 중단했다. 그것도 회장님의 지시였겠죠? 엄마 목숨을 담보로 불륜을 인정하고 이혼도장 찍으라고 하셨지 않냐며 라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유수연의 얘기를 듣고 놀란 홍진우는 그러니까 장모님 살리려고 우리 어머님한테 협박을 받아서 이혼하자고 한거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수연은 난 당신한테 한 번도 거짓말 한적 없다고 하지 않았냐. 유일하게 했던 거짓말이 당신한테 이혼서류 주던 그날이었다.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맞다고 이혼하자고 했던 그날 말이야. 우리 엄마 살려야 했으니까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차화영 회장실의 정비서는 홍선태에게 지시하신 대로 박원장을 만나고 왔다. 박원장의 말을 따르면 차화영 회장님께서 회복을 돕지 못하는 약을 처방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 대가로 병원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여느님이셨던 유수연의 어머님의 수술지원도 병원 후원금을 끊겠다는 회장님의 지시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한다. 박원장 증언이 담긴 녹음파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차화영은 내 옆에서 눈과 귀가 돼 주던 사람이 당신 사람이었냐 라며 정비서 감히 니가 내 뒤통수를 쳐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홍선태에게 설마 얘도 만났냐 애인이냐 그렇냐 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때 전 비서가 나타나 말씀이 심하시다. 이 아이 제 딸이다. 영예회장님을 모시다. 건강상의 이유로 모시지 못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에 제 딸을 sa 그룹에 보냈고 저를 대신해서 영예회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선태는 당신 손바닥 안에서 빈약한 허수아비로 있어야만 했던 내가 당신 사람을 움직인 게왜 배신감이라도 드냐 라며 당신은 직원 한 사람을 잃었지만 나는 당신 과 살아온 모든 세월을 잃었다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신한테서 나는 악취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역겨워서 한 집안에 더는 못 있겠다 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위기에 처한 차화영은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려 전화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통화를 끊 습니다. 이때 고미숙 회장에게 전화가 오 는데요. 차화영에게 고미숙은 차 돈이 어렵다는데 어떡하겠냐면서 제가 그돈 대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회장님이 동원할 수 있는 지분을 끌어모아서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차화영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라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고미숙은 중간에 있는 홍진아 앞으로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자 차화영은 기뻐하며 흔쾌히 승낙합니다. 통화를 마치자 고미숙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홍진아의 지분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 있도록 차용증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유수영과 강동하 사이를 의심하는 홍진아는 남편 강동하가 연락을 받지 않을 때마다 불안해했습니다. 홍진아는 강동하와 연락이 안 되자 분노했습니다. 왜 다들 나만 미워해? 오빠도 어머니도 왜 나만 미워하냐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서준이와 강동하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홍진아는 둘을 부자 사이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서준이가 사라졌습니다. 유수연은 강동하와 함께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알고보니 홍진아 짓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 홍진아가 서준을 데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것인데요. 모두가 분노했고 당장 서준이를 데리러 홍진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수연은 전 시댁에 들어가 홍진아 우리 서준이 어디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홍진아는 강동아까지 곧바로 찾아 오자 내가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더니 라면서 오빠 아들 데려가니까 겁났어 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유수연은 서준이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 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때 서준이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그림 그리다 잠들었다 라고 알렸고 무사히 엄마 유수연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동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동하는 유수연에게 난 진아랑 할 얘기가 있다. 먼저 가라고 합니다. 강동하와 단둘이 있게 되자 홍진아는 바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어 무슨 얘기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라며 애교도 부렸습니다. 하지만 강동하는 홍진아를 밀어냈습니다. 참다 못한 강동하는 결국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그만 이혼하자. 난내 인생의 작은 점 하나일 뿐이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검게 만들 거야. 그러지 마. 여기서 멈춰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홍진아는 나랑 헤어지고 유수연 다시 만나려고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강동아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홍진아는 그럼 서준이 때문이냐 라며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면 되잖아. 나다 알아 서준이 오빠 아들인거 나다 이해해 서준이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자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강동아는 제발 부탁인데 병원부터 가서 치료받아 라며 걱정했습니다. 또한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 애초에 이 결혼부터 잘못이었다고 더 이상 나 때문에 널 갉아먹지마 이혼 서류 보낼게 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동아는 차갑게 돌아섰지만 홍진아는 끝까지 죽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강동아에게 갑작스런 문자를 보낸 홍진아는 이혼을 해주겠다며 서류를 가지고 직접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홍진아에게 강동아 는 사인을 하라며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에 홍진아는 내가 직접 내린 차야 직접 만든 쿠키고 라며 다 과를 권했습니다. 강동아는 여전히 쌀쌀 맞았지만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홍진아가 약을 타둔 상태였는데요. 강동아는 금방 깊은 잠에 빠졌고 홍진아는 오빠 아무데도못가 오빠 내 거야 죽을 때까지 며 소름끼치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한편 강동아가 연락이 닿지 않자 유수영과 고대철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고대철은 위치 추적을 해 마지막 위치가 차화영의 집인 걸 알게 됐습니다. 강동아가 사라지자 고대철과 홍진우가 찾아나섰습니다. 이들은 홍진아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홍진아는 의식없는 강동아를 눕힌 채 쓰다듬고 있어 모두가 놀라는 장면으로 91회는 끝이 납니다. 92회 의고에서 고대철은 강동아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홍진아에게 너 우리 동아한테 무슨 짓한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강동아가 염려스러운 유수연은 전화로 강동아의 안부를 묻고 고미숙은내 귀한 아들을 황천길 입구까지 끌고 갔다? 라며 개심해하고 이 소식을 들은 차화영은 놀라 홍진우에게 강동아의 상태가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홍진우는 지나방에 수면 제통이빈걸 보니까 아마 그걸 먹였던 것 같다고 알립니다. 그런 가운데 고미숙은 홍진아를 불러 도장 찍으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지분에 대한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진아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럼 저도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라고 이혼을 원하지 않아 하며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고미숙은 보고 말해 이혼 서류 아니니까 라며 답답해합니다. 유수연은 강동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며 기가 막혀 하고 보미숙은 동하내 아들이야 라는 말을 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을 맺습니다.